안녕하세요. 민기입니다. 빙아. 네, 오늘은 제가 왜 카메라를 켰냐면 4월 28일 날 주문한 헤드폰이 오늘 드디어 왔습니다. 오늘이 5월... 5월 며칠이냐? 오늘이 5월 20일이거든요? 지금 한 거의 23일 만에 지금 해외에서 헤드폰이 왔어요. 어떤 헤드폰이냐면 은 짜잔! 보스 콰이엇 컴포트 35 그 제품입니다. 이렇게 흘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제품이에요. 제가 원래는 언박싱을 하면서 바로 사용을 하고 후기를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내일 당장 쓰고 싶어서 지금 새벽 2시인데 아예 처음부터 이게 언박싱하는 거를 제가 보여드려야 될것 같아서 이렇게 새벽 2시인데도 불구하고 화면을 켰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걸 같이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배송은 여기에 박스가 원래 포장이 돼 있었어요 원래 박스가 포장돼 있었고 박스를 뜯으니까 이렇게 아주 흠집 하나 없이 깔끔하게 포장되어 있는 거를 볼수 있습니다 제일 겉에는 이렇게 비닐로 포장되어 있어요 이거를 그냥 사정없이 역시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겉에를 보시면은 다 외국어예요 다 영어로 적혀있고 아마존, 알렉사랑 구글에서 포함되는 기기인 것 같고 블루투스 연결, 안드로이드 폰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iOS도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그냥 다 영어예요 그냥 뭐 여기 프리미엄 사운드다 와이어가 없다 그리고 노이즈 캔슬링 여기 메리트 메리죠 노이즈 캔슬링이 잘된다 얼락 이제 어, 장금뭐 아무튼 자 벗기면 짜잔 보스 어, 제가 나오네요 좀 처음 벗기는 거라 이거는 다시 넣고 다시 빼서 다시 설명을 할 수가 없어서 실수가 많아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겉에는 이렇게 스티로폼 들어있고요 구성제품을 여기 하나씩 놔둬야겠네 아, 여기 보시면은 폰으로 연결할 수 있게 여기 붙있어요 블루투스 페어링 버튼인가 봐요 그 밑에는 국가별로 하는 법. 여기, 여기 적혀있네요 설정을 위해 보스커넥트 앱을 다운로드합니다 앱에서 핸드폰을 찾을 수 있도록 전원 버튼을 밉니다 전원 버튼을 밀면 은 페어링 할수 있게 아마 밖이나 뜨는가봐요 뜨는, 뜨는 뜨는가 블루투스에 자 대방의 이어폰 그 밑에는 이렇게 또부가적인 설명서가 들어있는 거고요 설명서 따로 읽어보진 않을게요 소리가 좋네 어머머 뭐가 떨어지냐 짠어 너무 예쁜데 열자마자 완전 새거 냄새가 나요 아까 밑에 떨어진 게 있는데 여기 그 뭐냐 AUX 그선 있잖아요 그뭐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선이 하나 들어있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아 이거는 충전기인가봐요 충전 그 usb가 또 따로 들어있습니다 선이 이렇게 두개 들어있고 아주 스트로폼이 많이 껴 있네요 와우 오 역시 들었던 대로 되게 복신복신하네요 여기에 전원 버튼이 아까 거기서 말했던 전원 버튼이 있습니다 내일 당장 쓰고 싶어서 제가 이거를 언박싱을 찍는 거고 한 5일 정도 사용을 하고 제가 또 그때 사용 후기까지 찍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겉에 모습만 이렇게 보고 보스가 반짝반짝거리네요 좋네요 대충 들어있는 제품이나 뭐 구성품 둘은 이런 식으로 다 들어있고요 제가 사용 후기나 다른 제품들과의 비교 장점 단점들 그런 거는 제가 또 따로 준비를 해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엄마 엄마 안녕 짜잔 네 제가 5일 동안 QC352를 사용하고 왔습니다 어, 제가 저번에는 언박싱만 했더라면 이번에는 좀 5일 동안 사용했던 후기를 알려드리고 싶어서 또 이렇게 카메라를 켰고요 5일 동안 사용하면서 어떤 장점이 있었고 어떤 단점이 있었는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자세한 사용 방법이나 그리고 다른 기능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노이즈 캔슬링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착용감 사용감이 좋은 제품을 선택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좀 간추려 봤을 때 일단 소니 제품 같은 경우에는 노이즈 캔슬링이 정말 좋다고 그랬고 그 대신 측면 압박이 조금 심하다고 그랬고요 그렇게 막일상생활뭐 지장 올 정도로 그런 압박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좀 장시간 이용하다 보면 은좀 압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고민이 됐었고 그 다음에 마샬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어 부분이 좀 많이 샀기 때문에 제가 또 귀가 큰 편이라 또 귀가 그 제품은 좀 압박이 심하다고 그래서 패스를 했고 비츠 제품도 마찬가지로 이게 이어가 좀 크긴 하지만 좀 오랜 시간 좀 착용하고 있으면은 귀가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그나마 보스가 착용감 부분에서는 뛰어나고 노이즈 캔슬링 부분에서도 어 엄청 우수하다는 리뷰들이 많아서 구매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 보스 제품을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일단 이 보스 제품은 어, 블루투스로 연결하는 제품이고 특별히 보스커넥트라는 어플이 있어요 그보스커넥트라는 어플에서 어, 보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라던가 아니면 사용자 가이드 그런 매뉴얼 같은 게 있고 그리고 노이즈 캔슬링 따로 조절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 고객센터 지원이라고 해야 될까? 뭐 어, 그런 게 있습니다 어, 이 버튼별 제가 기능을 소개해드릴 텐데요 여기 왼쪽 이어 에 보시면은 버튼이 길게 하나 있어요 이 버튼은 노이즈 캔슬링 단계 조절을 할수 있는 버튼이고 여기 우측에 보시면 볼륨 어, 조절하는 버튼과 그리고 중간에 멀티 기능 버튼을 누르시면 통화를 받고 끊는 걸할수 있고 음악을 재생 중에 끄거나 다시 실행할 수도 있는 그런 버튼입니다 어, 버튼에 대한 더 추가적인 기능들이 궁금하시다면그 버스 커넥트에 들어가시면 그 사용자 가이드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 보시면은 버튼별 버튼을 어떻게 쓰면은 어떤 기능이 있고 이런 게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시면은 어, 유익할 것 같습니다. 제가 5일 동안 사용하면서 그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장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고민했던 부분인 노이즈 캔슬링. 그 부분은 진짜 탁월하담을 느꼈습니다. 제가 뭐 노이즈 캔슬링에 대한 그런 제품들을 사용해보진 않았지만, 어 옛날에 그 갤럭시 버즈라는 제품을 사용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건 이어폰 형식인데, 거기에서도 노이즈 캔슬링이 좀 있었어요. 근데 그 제품과 이거와 비교를 해서도 안 되지만, 하여튼 제 주관적인 입장에서 비교를 해보자면, 정말 노이즈 캔슬링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좀 알게 됐다고 해야 될까요? <웃음> 그리고 제가 평소에 어, 주위 산만한 그런 느낌이나 그런 주변 소음들을 들을 때 약간 좀 불편한 느낌을 좀 많이 받는 편이거든요. 그럴 때 이렇게 노이즈 캔슬링을 켜고 있으니까 전 개인적으로 정말 그게 좀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이 제품이 어, 이어 부분을 보시면은 이렇게 귀의 모양에 맞게 모양이 잡혀있어요. 이 이어 쿠션 부분이 정말 부드럽게 나왔거든요. 엄청 푹신푹신하게 나와있고 이 귀를 감쌌을 때 안정감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안겼다라는 표현을 하긴 좀 그렇지만 진짜 그 정도 가깝게 정말 편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5일동안 사용하면서 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름에 착용하기에는 조금 덥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그때는 차라리 좀 에어팟이나 이런 걸 끼면서 다니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요 제가 또 이제 여름이 다가오는 시즌에 또 산거라 이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5일 동안 사용하면서 좀 더운 날들이 좀 많았었어요 근데 그때 또 착용했을 때이넥 부분이 스웨이 재질로 돼 있어가지고 좀땀 차거나 이러면은 좀찝찝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어 부분도 이제 아예 또 귀를 감싸고 있으니까 좀 덥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또 단점이라기보다는 노이즈 캔슬링이 그렇게 잘 된다라는 그런 장점이 될 수도 있겠는데 노이즈 캔슬링이 너무 잘 되다 보니까 길을 갈 때나 뭐 골목길을 갈때 아니면 차가 있는 곳에 갈때 이걸 노이즈캔슬링을 켜는 상태에서 가면 은좀 위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이거는 이 제품뿐만이 아니라 노이즈캔슬링이 들어가는 제품들은 다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뭐 앞으로 더 사용해봐야겠지만 제가 일단 5일동안 사용하면서 정말 아 진짜 최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진짜 사기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솔직히 이걸 사기 전에 헤드폰을 아예 생각하기 전에 에어팟 프로를 살까 생각했었거든요 로이즈 캔슬링 때문에 근데 또 이제 사람들이 좀 많이 사용하기도 있고 또 저는 헤드폰에 또 관심이 생겨 가지고 헤드폰을 첫 구입하게 됐는데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았고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뭐 기대 이상으로 좀더 좋았던 부분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보스 헤드폰 제품 리뷰는 어, 끝났고요 여러분이 제품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부분이나 뭐 그런게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사용을 해보고 아니면 확인해보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에서는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언박싱 영상과 그리고 리뷰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아요와 구독버튼 눌러주세요